전작의 최종 보스였던 유리 보이카가 주인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의 교도소 수감자들이 토너먼트를 펼치게 되며 그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한층 다이나믹한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전작에서 체인버스에게 패한 뒤페인이 되어가던 유리는 자유의 몸이 되는 조건으로 교도소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실제 격투가들이 등장하는 영화답게 액션의 퀄리티도 수준급 찰지게 쫙쫙 붙는 미친 타격감에 강력이 차고 넘치는 묵직한 한방까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화려한 스킬들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예쁘게 장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인공 유리역을 맡은 스카트 애킨스를 포함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와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리얼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격투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종 보스인 라울 킨 요네스는 커다란 신장을 이용한 발차기가 주특기 태권도와 가라데를 믹스한 변칙적 움직임으로 유리카를 고전시켰는데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몸놀림과 현란한 풋워크로 보는 이들에게 격투기의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참고로 라울 역을 맡은 마르코 자로는 일명 칠레의 용이라 불리우는 유명 격투가라고 하는데요 이후 필모가 적다는 게 굉장히 아쉬울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디스퀴티드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최애하는 작품 격투기 장르의 팬이라면 반드시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하평 감독의 영춘은 제목 그대로 영춘권의 탄생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양자경이 어명춘 역을 맡아 영화 전체를 캐리했으며 32살의 견자단이 풋풋한 모습으로 등장 양자경과 꽁냥꽁냥을 헤사는 신기한 영화인데요 극중 산적 두목의 구애를 받아 결투를 펼치게 된 영춘 만약 여기서 지게 되면 영춘은 꼼짝없이 산적 두목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스승인 오메사태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 영춘은 그곳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영춘권을 개발, 산적 두목을 잔칫날 떡 패듯이 뒤지게 팬다는 내용인데요. 원하평 감독의 영화답게 액션 자체는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현실성과는 빠염을 날려버린 판타지 와이어가 장렬. 우리가 아는 그 진중한 영춘권과는 사뭇 다른 액션씬이 펼쳐집니다. 만약 연문이 벽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요런 느낌일까요? 어쨌든 나름의 고증에는 신경을 썼는지 영춘권의 동문 병기인 팔참도가 등장하고 <목소리> 근접전에서 연타를 퍼붓는 세심한 연출까지. <목소리> 어느 정도는 영춘영춘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영춘권의 무협지를 가미한 색다른 액션이 궁금하시다면 강력 추천! <목소리> 지법선봉은 원표와 신시아 로스록을 주연으로 내세운 법정 액션 첩보물입니다. 물론 이 중에 80%가 액션이고 나머지 20%를 법정과 첩보가 채우고 있는데요. 원표는 싸움을 매우 잘하는 열혈 검사로 등장. 언제나 그랬듯 깔끔하고 정갈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여형사 신디 역을 맡은 신시아 로스록은 당대 최고의 액션 여배우 중한 명으로서 영화 《예스마담》을 통해 양자경과 함께 영화계에 데뷔. 최근까지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신디의 상대역을 맡았던 카렌 셰퍼드 또한 커리어가 만만치 않은데요. 전직 최조선수 출신의 카라데 선수로 활약, 여성 최초로 그랜드 챔피언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던 최고의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결투신을 보면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세상 텐션의 발차기 기술과 개쩌는 유연성,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타격이 가갑니다. 없이 펼쳐집니다. 당시 원표 때문에 이 영화를 봤다가 뜬금없이 신시아와 카렌에게 입덕한 사람들도 꽤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보니 그럴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는 복싱의 인기가 최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각 체급별 챔피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파이트머니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로키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만들어진 본격 복싱 영화입니다. 실베스타 스텔로는 이 영화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고 영화에 삽입된 ost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1985년 시리즈 막바지에 접어들게 된 로키는 무려 미국 대 소련이라는 냉전 시대 최고의 떡밥을 꺼내들게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로키 발보아 그리고 소련의 영웅이었던 이반 드라고의 대결이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section of the Russian and he's just hit him with everything he's got. 최첨단 장비와 더불어 약물 도핑까지 사용 절친이었던 아폴로까지 죽게 만든 이반 드라고에 맞서 이탈리안 종말 로키 발보아의 피터지는 복수가 펼쳐집니다. 가드 따윈 개나 줘버린 두 상남자의 대결 만약 실제였다면 이 시합은 시작과 동시에 끝났겠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로키와 이반은 맷집이 그냥 탱크였죠. 오직 영화라서 가능한 시원시원한 펀치 세례가 장장 12분에 걸쳐 줄기차게 펼쳐집니다. 참고로 이반 역을 맡았던 돌프 룬드그렌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당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돌프의 개인 트레이너를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세 사람은 익스펜더블을 통해 한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사람 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Oh, no. No, no, no, no. There's a difference, my man. You have faith. I don't. 네이비 실 출신의 힙한 주방장이 전함을 습격한 테러리스트들을 단신으로 뚜까 팹니다. 보이는 쪽중 모가지를 따버리는 스티븐 시걸롬의 위엄 드디어 최종 부스인 윌리엄과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현란한 칼부림을 선사하며 개쩌는 나이프 파이팅을 펼치는 두 사람. 살짝살짝 베는게 왠지 더 아파 보이는 미묘한 따끔거림을 안겨줍니다. 스티븐 시걸의 출연작 중에서는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작품이며 시걸무쌍의 정점을 찍 화끈한 액션물, 윌리엄 역을 맡았던 토미 리 존스의 여연도 놓치면 안 되겠죠 스티븐 시걸의 리즈 시절이 굳이 궁금하신 분들께 살포시 추천드립니다 스티븐 시걸의 리즈 시절이 기억을 잃은 제이슨을 덮친 의문의 암살자. 하지만 제이슨의 진짜 정체는 전직 CIA 암살 공작팀의 특수 요원이었고 전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말 그대로 최정의 요원이었는데요. 당연히 암살자 한명 따윈 그에게 일도 아니었고 단지 볼펜 한 자루만으로 가볍게 제압, 단 수분만에 상대방의 팔을 아작내 버리는 충격적인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영화 속 격투 장면에 근간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명작 장면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제이슨 본은 잡지를 무기로 쓰는가 하면 수건을 이용해서 칼을 막는 등 일명 생필품 사물놀이의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시점을 활용한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 격투신의 현장감을 부여한 최초의 작품이며 그 밖에도 빠른 컷 편집과 과감한 클로즈업 등 여러가지 색다른 시도들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비록 오늘의 주제가 1대1 결투신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본 시리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로 헤이 Aufstehen! Hoch! <lacht> 레이징 피닉스는 지자 야닌의 두 번째 주연작입니다. 영화의 퀄리티는 전작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액션 씬 하나만큼은 여전히 화끈 맹랑한데요. 비보이드를 캐스팅하여 다소 유니크한 액션 씬을 보여주고 태국식 취권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차용 뭔가 색다른 액션 시퀀스를 보여줍니다. 걸크가 난무하는 영화답게 이 영화의 최종 보스는 여성 빌런인 런던인데요. 여기서 런던 역을 맡았던 룸타완 진다싱은 14년 동안 1위 자리를 한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태국의 유도선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극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맷집을 보여주는데요. 한방 한방이 필살기 수준이었던 지자 야인의 공격을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받아줍니다. 누가 봐도 한방에 죽을 것 같은 치명타의 연속. 2초마다 한번씩 슬로우 모션이 터지는데 정작 싸움은 보통 끝날 줄을 모르죠. 지금까지 본 모든 액션신을 통틀어 가장 많은 필살기가 짧은 시간 안에 줄창나게 등장합니다. 과연 이들의 결투는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사제 출마는 성룡이 직접 연출을 맡았던 1980년작 영화입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홍콩 무술 영화는 정해진 박자에 맞춰 합을 주고받는 일명 티키타카형 액션이 대세였는데요. 사제 출마는 그러한 액션의 틀을 과감히 격파 마치 실제와도 같은 빠른 액션 구성을 선보이며 무술 영화계에 일대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금각대역으로 등장했던 황인식 선생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이제껏 볼수 없었던 화려한 발차기. 음, 음. 그리고 다양한 관절기를 구사하며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수많은 영화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해 주었었죠 사실 이분은 첫등장씬부터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는데요 힘과 스피드를 모두 섭렵한 파격적인 액션 와이어 리액션의 본격적인 도입 등으로 장면 자체가 요즘 영화 못지않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무술 영화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영화랄까요? 장장 20분에 걸쳐 펼쳐졌던 두 사람의 치열한 각축은 무술 영화계의 역사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Okay. 2004년은 성룡의 나이가 만으로 50세를 찍었던 해입니다. 폴리스 스토리의 새로운 버전은 단백살 성룡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실제로도 이 영화를 기점으로 성룡의 피지컬은 눈에 띄게 저하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을 증오하는 익스트림 테러 집단의 등장 한때 잘나가던 경찰이었던 진구경은 이들에게 자신의 팀원을 모두 잃게 된뒤 사실상 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가 언제나 그렇듯 진구경은 다시금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테러리스트 소탕에 나서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액션신의 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여기 레고 매장에서 펼쳐졌던 후반부 격투신은말 그대로 성룡의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우며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전성기 때에 비한다면 많이 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50세의 이런 움직임은 역시 대단했다고 봐야겠죠 어느덧 이 작품 조차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니, 지금의 성룡에게 여전히 액션을 바라는 것도 사실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이 온다는 인도네시아의 티모 타잔토 감독이 연출한 빨간 맛 액션 영화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2018년에 공개됐으며 잔인하고 화끈한 액션 씬으로 인해 크나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요. 특히 지금 보여드릴 라이프 대결 씬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잔인성을 자랑했던 극강의 유혈 격투 씬으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퍼레이터 줄리와 암살 조직 간부인 엘레나의 대결 줄리는 30cm가량의 중간도를 사용하고 엘레나는구르카족의 전통 도검인 쿠쿠리를 들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말 그대로 피와 살이 난무하는 엄청난 액션씬이 이어지게 되죠. 참고로 오퍼역을 맡았던 줄리 에스텔은 영화 레이드 2편의 해머걸로 등장 소름끼치는 장돌이 액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유혈 액션계의 디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 영화 밤이 온다의 마지막 결투신 이토와 아리안의 대결입니다. 영화 레이드를 통해 함께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이번엔 서로의 적이 되어 등장하는데요. 언제나 주인공이었던 이코우에이스가 이번엔 빌런으로 등장하고 주호타슬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속 이토와 아리안은 원래 같은 조직의 간부였는데요. 주인공 이토가 갑자기 개과천선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속했던 암살 조직과 개싸움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이 과정에서 죄 없는 이토의 친구들만 속절없이 죽어나갔다는 것인데요. 나쁜 짓 그만두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데 차마 뭐라할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어쨌든 두 배우 모두 실제로도 뛰어난 격투가인 만큼 액션씬의 완성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약간의 잔인함만 견딜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а 레이드는 가렛 에반스가 연출을 맡았던 인도네시아의 액션 영화입니다 이코우웨이스가 주연을 맡아 실감나는 액션을 선보였으며 리얼한 타격 연출과 스턴트가 특징 어쩌면 몇 사람 정도 죽어나갔을지도 모를 미친 현실감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공 이코의 액션씬은 지난번 17대1 영상에서 잔뜩 보여드렸으니 이쯤에서 패스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은 주오타슬림이 연기했던 자카와 매드독의 대결신입니다 특공대의 대장이었던 자카 갑작스런 매드독의 급습에 부하들을 대피시킨 뒤나 홀로 맞장을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강해도 너무 강한 상대였죠. 중간중간 유효타를 먹이며 나름 선방하긴 했지만 사실상 최종 보스였던 매드독에겐 역부족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2대1 결투신을 최고로 꼽지만 저에게는 자카 와 매드독의 1대1 결투신이 좀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영화 자체가 액션의 끝판왕 수준이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문 외전은 연문 3편의 최종 보스였던 장천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연문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연출은 본가 시리즈의 여비신 감독이 아닌 원화평 감독 때문에 영화 속 액션 연출이 좀더 화려하고 와이어한 느낌인데요. 전작에서 연문에게 패한 뒤 스스로 영충권을 봉해버린 장천지가 암흑가의 마약 조직과 맞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양자경이 연기한 조한군은 범죄 조직의 보스로서 어쨌든 조폭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신의와 정의를 가진 뭐 그런 인물인데요 극중에선 양아치 짓을 일삼는 남동생으로 인해 장천지와 불가피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상 장진과 양자경의 레전드 맞대결 신인데요 커다란 박도를 휘두르는 양자경의 카리스마가 매우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원화평의 화려한 액션 연출과 더불어 두 배우의 찰진 호흡이 장렬 개인적으로는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s h 일대종사는 왕가위 감독의 2013년작 영화입니다 연문의 일대기를 중심에 놓은 뒤 그를 둘러싼 일대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양조위가 연문역을 맡아 호연을 펼쳤으며 그 밖에도 장지희와 장진, 장첸 등 다양한 중화권 배우들이 무술을 겨루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송혜교도 연문의 아내역으로 등장 유달리 말이 없다는 전대미문의 설정으로 영화 내내 딱두 마디만 던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 주었었죠. 장지인는 팔괴장의 종사인 궁우전의 딸 궁이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제자였던 마삼이 매국노로 돌변 결국 아버지를 살해 하기에 이르자 그에게 복수를 하기로 맘먹게 되는데요. 이후 1940년 서달 금은밤 눈이 내리는 기차역에서 마삼과 조우하게 됩니다. 팔괴장의 고수인 궁이대 형의권의 고수인 마삼의 대결 왕가위 감독의 미려한 연출력에 힘입어 촬영과 편집 음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장면이었죠 강 무술의 고증 역시 매우 뛰어난 편 지금껏 볼수 없었던 색다른 스타일의 액션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다음은 조문탁 주연의 1995년작 저 그게 칼입니다 평범한 재련소 직원이었던 주인공 정안이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뒤 전사로 각성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칼을 잡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발당과 전개 뒤에는 위기가 생기게 마련 준비가 부족했던 정안이는 그만 오른팔을 잃고 외파리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작품은 1967년에 제작됐던 왕우 주연의 영화 독비도의 리메이크 작인데요 국내에선 외파리 검객이라는 정감 있는 제목으로 훨씬 더 유명한 작품이죠.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부러진 반도 그리고 외팔이라는 설정은 초대작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시리즈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영화 최후반부 드디어 정하는 아버지의 원수인 비룡과 맞붙게 되는데요. 쇠사슬이 달려있는 부러진 반도를 이용 말 그대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미친 액션을 선사합니다. 사실 영화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마지막 결투씬 하나만으로 정신이... 전...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인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 민간과 팽이를 넘나드는 화려한 액션에 몸탕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원규 감독의 1 9 9 5년작 영웅은 중국공항국의 특수경찰이었던 공위가 자신의 신문을 숨긴 채 범죄조직에 잠입 언더커버가 되어 활약을 펼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17대1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이영걸의 미친 톰파 실력과 무려 아들을 무기로 사용하는 괴랄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요 최종 보스인 보광과의 대결 역시 또 다른 킬포 자신의 외투를 사용해 기이한 액션을 구사하는 우영광의 모습을 볼수 수 있습니다. 마치 싸움을 하다가 마술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뭔가 무술을 잔뜩 익힌 늙은 최연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연걸리즈 무언들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죠. 과장된 무협 액션에 관대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목소리> Come <laughs> on. 원화평 감독의 태극권은 좀더 판타지한 무협 액션을 보여줍니다. 태극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장산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당연히 실제 태극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와이어 대잔치를 펼쳐주는데요 한때 소림사 동기였던 군보와 첨보는 각자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군보는 부패한 관료에 맞서는 반란군이 되지만 권력에 눈이 멀었던 첨보는 군인의 신분이 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적이 되어 만나게 된두 사람 하지만 썩을대로 썩어버린 천보는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고 자신의 손으로 옛동료마저 살해하는 끔찍한 짓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군보의 참교육 뿐이었죠 친구들의 도움으로 태극권을 익히게 된 군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온갖 기교를 부려 싸며 천보의 움직임을 모조리 봉쇄시키는데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태극권의 정수가 화면 한가득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2000년대 초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헐리우드에 진출했던 이영걸은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해외에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이영걸은 무려 4년여 만에 정통 무협 액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우인태 감독의 우인 곽원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영걸은 오랜만에 CG가 전혀 없는 날것의 무술 액션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사부와의 초반부 격투신이 전설 아닌 레전드로 손꼽히는 장면이죠. 곽사부와 진사부는 텐진 최대의 라이벌로서 최강의 무술인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곽사부의 제자가 진사부에게 처맞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붕괴한 곽사부가 진사부의 생일날 깽판을 부리게 되는데요. 결국 모두인의 자존심을 걸고 맞짱을 뜨게 되는 두 사람. 말 그대로 자비없는 칼부림 액션이 사정없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미친 타격감. 칼을 돕기처럼 휘도르는 어마무시한 박력이 보는 이들의 시신경을 사정없이 난타해 드립니다 <목소리> 다음은 견자단 주연의 연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꽤 비중있게 다룬 시리즈지만 아쉽게도 몇몇 빠진 장면이 있어 이번에 슬쩍 끼워 넣었는데요 그 첫번째가 바로 금산조와의 대결신입니다 아직 일본군이 침공하기 전에 평화로웠던 불산 북파무술의 달인이었던 금산조가 나타나 느닷없이 도장깨기를 시전합니다 거침없는 금산조의 폭격에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난파고수들 w h t a 결국 금산조의 화살 끝은 연문에게까지 닿게 되는데요 미친 듯이 닥돌하는 금산조와 가볍게 응수하는 연문 두 사람의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연문의 전투력 측정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북파무술과 남파무술의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설정 참교육의 짜릿함이 돋보이는 극 초반부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변자단식 영춘권의 깔끔한 액션이 화면 가득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합의성 전투 후 조조의 부하가 되었던 관우 어느 날 큰형님인 유비의 생존 소식을 듣고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상 질투쟁이에 관우의 사생팬이었던 조조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조조는 자신의 수하인 5명의 장군을 풀어 관우의 귀환길을 막기로 합니다 그중첫 번째 관문이었던 공수 조조의 신복 중 하나이자 동명관의 수문장이었는데요 원작에선 잊지도 않았던 현란한 상수를 사용해 관우의 앞을 가로 두분 골목에서 벌어지는 창과 언월도의 맞대결 관우의 언월도가 지형의 영향을 받아 잠시 주춤하는 사이 공수는 스펙타클하게 창을 돌려대며 관우를 잇는 힘껏 밀어붙이는데요 하지만 자타공인 관우는 삼국지 세계관 1티어의 존재였죠 곧기지를 발휘해 언월도 끝을 짧게 잡아 리치를 줄인 뒤 공수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짧고 굵은 그리 길지 않은 결투신이었지만 각 무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죠. 연문 시리즈로 유명한 여비신 감독의 2007년작 영화 도화서는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던 견자단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입니다 극중 견자단은 보리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열혈 형사로 등장 역대급 구타 검거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살파랑에서 선보였던 MMA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 타격기와 그라운드 기술을 적절히 섞어가며 그야말로 피떡이될 때까지 상대방을 완전히 때려 죽입니다. 특히 최종 보스였던 토니와의 대결신은 말 그대로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결투신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현란한 발차기로 한방을 노리는 토니와 바닥을 쓸고 다니며 그래플링을 조지는 마영사 최종 보스와의 마지막 결전답게 불꽃 튀는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의 대결신으로 손꼽는 레전드 격투신 역시 전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